아... 야 아침에 갈래야 근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12시간 내내 연락 안 되는 건좀 아니지 않아? 12시간? 야 솔직히 그 정도면 그냥 너 싫어하는 거 아니냐? 아 근데 진짜 이해가 안돼 차라리 입시을 하지 이러고 있는. 아 당연하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휴 야이 언니가 특별히 요거 요거 닭다리 양보한다 감사합니다 야, 야 근데 이 새끼 부사 바꿨는데? 어? 야 미친 거 아니야? 아, 봐봐 와 미쳤네 오 근데 잘 나왔는데? 잘생기긴 했지 야 왜? 야나 인스타에 댓글 달았는데? 봐봐 음. 야 미친거 아니야 이거? 음. 어머스토리돌렸어 난리 났어 아주. 미쳤네 와잘 노네 이런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본데? 음. 혼내줘야되는데야너 아, 음. 뭐하냐? 갈거야 어야 열두신데? 어 갈거야 야, 나 올게. 야, 그래도 진짜 아니야? 야, 그럼 너 닭다리 내가 먹는다. 진짜 먹는다. 어, 이건 내가 먹어야지. 아이씨, 뭐야, 내품 가져갔어.